야식 먹을 거뭐 없죠. 이런 거밖에... 그동안... 응. 어. 라면 있어? 라면 먹어버리고 싶다. 그냥... 토마토... 토마토 살찐다. 엄마, 맨날 진... 자기 전에 먹는데, 그래서 안 먹을 거야? 먹어야지. 그래. 어, 그래, 먹어야지. 먹가 되는 거겠죠? 형님... 다 커요. 형님, 다 커요. 오는 13일에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 트로트 토크 콘서트 2회에서는 하루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낸 탑세븐이, 취침을 위해 각각 예쁜 잠옷으로 갈아입고 옹기종기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리얼한 숙소의 풍경이 공개됩니다. 탑세븐 멤버들은 잠들기 전 야식거리를 찾으며 서로 무언가를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다른 멤버들은 목 관리를 위해 잠들기 전 먹을 것을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토크콘서트 2회에서는 탑세븐 멤버들이 잠들기 10분 전 숙소에서 무얼 하고 있을지 탑7의 슬기로운 하우스 생활이 공개돼 궁금증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스터 트로트 탑7 토크 콘서트 2회는 4월 13일 목요일 밤 10시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아니 아까 국 보니까 눈이 더러... 저 야식 먹을 거뭐 없죠. 이런 거 밖에. 아. 라면? 라면 어디 있는데? 아, 예. 없어요. 그걸 응. 안 먹어 본데. 고통아. 그걸 안 먹어. 어. 라면 있어? 어, 초코하면 드 라면 먹어 버리고 싶다 그냥. 응? 어? 초코이면 먹어. 어? 화보 때문에요. 화보 때 때문에. 야, 초코염 하나 먹는다고 화보랑 뭐가 달라지냐? 뭘뭘 받았다고? 과일, 과일. 야, 과일 살 쪄. 과일 같이 먹자. 토마토. 토마토 살찐다고 이마.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저, 저, 저, 저. 비타민이요? 비타민이요. 자 자자자자자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기 전에 먹으면 그 영육성 뭐 식품이라고 어, 최악이에요 최악 보기가 진짜 안 좋아요 이거 내가 빨리 어? 어 자기 전에 먹으면 진짜 안 돼요 화보 네, 문에왜저안 네. 네? 먹어요 왜 야, 맨날 이제 식... 자기 전에 먹는데 또연관리면는 어. 노래 아예 못 해요 진짜. 근데 안 걸리는데? 이러다가 한번 걸리잖아요. 계속 걸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자기 전에 음. 먹는 거 그런 것때 때문에 그렇고 자극적인 거 먹으면 어. 짠 거를 좀 많이 먹거나 네. 그래서 그런 것 같다. 아 음. 그럼 힘이야 먹어야 힘이 나. 노래가 우선이야 먹는 게 우선이야. 난 노래. 노래요. 그래서 안 먹을 거야? 먹어야지. 어, 난안먹어 거야. 진짜 잘까겠네. 진짜 잘까? 이거 얼마나 잘까냐. 잘까긴 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죠 형님? 어,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죠? 여기 있는 무슨 빵두 개. 어, 어. 아 진짜요? 컨디션 관리. 다다, 진짜 어디서? 그래서 이제 어디서나서 컨디션 관리에 목맨 게 내가 해봤잖아.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아 실사야 되는데. 아니, 절대. 쟤 노래 되게 잘하는데 멈출 수 없다 이게 커피도 독감 걸려가지고 음. <목소리도> 엄청 탓해요 탓해요 엄청 탓해요 아육진이 흔히 웃겨 육진이 없니? 누구야? 그를 올리는 거야 어디가? 저 씻으려고요 이제 네. <목소리도> 네.